판타지 영화에 등장했던 다양한 괴물들을 만나보는 그 두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번 일부 영상에 이어 서양의 판타지 영화들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각양각색의 매력터지는 친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돌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서 단단히 고정해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번째 페이지를 장식해 주실 분은 바로 이분 이셨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니구요 영화 신밧드의대모험에서 신박한 구체관절 액션을 선보여 주셨던 말그대로 주옥같은 누님이시죠 파괴의 여신 칼리입니다 사악한 마법사였던 쿠라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대모험을 시작하게 된신바드와 친구들. 그러던 중신바드 일행은 신비한 고대 유적이 남아있다고 알려진 레뮤리아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섬에는 온몸에 녹즙을 칠하고 있는 왠지 건강미 넘치는 원주민들이 집단 거주 중이었으며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칼리 어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신바뜨 일행을 보란듯이 습격해오게 됩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사악한 마법사 쿠라는 자신의 주술을 사용 칼리어신의 석상에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데요. 그녀가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댄스 신고식이었죠. 됐죠? 영화 속의 칼리어신은 이번에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레이 헤리아우젠의 작품인데요. 6개의 팔을 사용한 다관절 액션을 유감없이 펼쳐보이며 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신바뜨 일행과 칼부린 난전을 펼쳐보였던 후반부 전투씬은 한층 완성도 높은 스톱모션 효과를 연출하며 많은 이들로 알금 행복한 기명을 지르게 만들어 주었었죠. 하지만 결국 막판에는 겨우 2m 남짓되는 높이에서 밀려 넘어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살아생전 위풍당당했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살짝 허무한 최후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화 자체는 레이 헤리아우젠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볼거리가 많은 작품이니까요 스톱모션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권해봅니다 다음은 수많은 영화 속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해 주었던 외눈박이 거인족이죠 판타지 영화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셀럽 중의 셀럽 사이클롭스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속의 사이클롭스는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에 등장했던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 페무스인데요. 영화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가 그만 전쟁의 승리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야하 이거다 내가 잘해서 이긴 거임신 따윈 필요 없다는 라고 까불거리다가 이게 감히 신들을 모욕해 너 이제 집에 다 갔어 이 새끼야 라는 신의 저주를 받게 되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집에도 못 가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한 남자의 애초롭기 짝이 없는 모험담을 그리게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폴리페무스 역시 오디세우스가 겪게 되는 시련 중하나로서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집에 무단 가택 침입을 일삼은 오디세우스 일행 앞에 그 박력 넘치는 첫 등장신을 연출 하게 되죠. 역시나 태생부터가 야만적이고 육식동물의 피가 흐르는 사이클롭스 종족인지라 폴리페무스는 등장한지 딱 5분만에 오디세우스의 부하를이용할 양식으로 먹어치우며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결국엔 그 오만방자한 성격 때문에 오디세우스의 감언이설에 휘말리게 되고 급기야 하나뿐인 눈마저 잃게 되는 매우 꼬시다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CG 없이 오직 특수 분장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뜻밖의 현실감 넘치는 비주얼이 방심하던 안구를 강타 잊지 못할 공포감을 선사해주기도 했었죠 한편 사이클롭스는 영화 타이탄의 분노에서도 등장 최신 기술로 발라버린 CG의 도움으로 인해 한층 방량 넘치는 액션을 선보인 바 있고요 무려 1958년작 영화 《신밧드의 일곱 번째 모험》에서는 털 투성이 다리에다가 머리에 뿔까지 달려있는 희한한 모습으로 등장. 수많은 괴수 팬들에게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잡으며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깜짝 출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밖에도 이런저런 작품에 출연하며 오늘도 열심히 필모를 쌓아나가고 있는 사이클롭스였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영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솔찬히 기대를 해보며 다음 친구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 멀리 지중해 너머에 있는 모험과 신비의 나라 이집트로 떠나볼 차례인데요. 신들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벌어지는 삼촌과 조카 간의 콩가루 패권 다툼을 그린 영화죠. 다음은 가 오브 이집트의 스핑크스 입니다. 어둠의 신세트의 반란으로 인해 신들의 왕이었던 오시리스가 살해 당하게 되자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는 백이라는 인간 청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삼촌인 세트를 몰아내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세트의 보아인 소머리 아저씨들과 국밥 같은 액션을 연출하기도 하고, 왠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코브라 두마리와 박진감 넘치는 땅꾼 블록버스터를 찍어 제끼는 등 나름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주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애들이야 뭐 영화 속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친구들이니 이쯤에서 쿨하게 보내드리고요 이제 슬슬 그분을 모셔봐야겠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핑크스는 극중 세트의 피라미드를 지키는 문지기로서 5점짜리 주관식 퀴즈를 낸뒤못 맞추면 바로 후려갈겨버리는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나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존재할 것이며 그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하지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나를 믿고 있다 후엠아 라는 새로운 버전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이 문제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을듯하니 정답공개는 댓글공지에 따로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사실 영화 속에서는 이 친구가 보여준 모습이 그냥 이게 다였던지라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가지만 콕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집트의 스핑크스와는 전혀 다른 버전이라는 사실이구요. 둘째,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호루스도 무엇도 아닌 자야라는 사실입니다. 네, 뭐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은 북유럽 신화를 소재로 한 영화 배우울프에 등장했던 돌연변이 괴물이죠. 태생부터가 저주 그 자체였던 잔혹한 식인거인 그랜델입니다. 게르만족의 영웅이자 예이츠왕족 최강의 용사였던 배우울프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종 괴물들을 쓸고 다니는 뭔가 북유럽 신화계의 슈퍼 히어로 같은 사기급 스탯을 갖춘 존재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베오울프는 대인족의 왕국을 습격한 괴물 그랜델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이력서에 봉사활동 내역을 한줄더 추가해보고자 내가 베오울프다! 라며 그랜델 퇴치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회장에서 즐겁게 떼창을 부르며 그랜델를 기다리던 베올프 일행은 드디어 그 유명한 그랜델의 면상 디테일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귀가 찢겨져 나갈 것 같은 배성을 질러대며 사람을 이리저리 돌리고 노는 그랜델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그야말로 피와 살이 난무하는 양민 학살의 진수, 충격과 공포의 살벌한 콜라보레이션, 강력 터지는 액션과 스펙타클한 먹방의 절묘한 조화로 관객들의 안구를 시큰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여기에 배우 울프마저 굳이 정정당당하게 싸워보겠다며 알몸으로 난입, 애니메이션인데도 쓸데없이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묘한 설렘을 안겨준 작품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랜델의 어미로 등장하는 늪의 마녀 역에는 무려 안젤리나 졸리가 모델로 등장했었다는 아주아주 아주 흥미로운 사실 살짝 언급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대미문의 악마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 헬보이에 등장했던 뭔가 상큼 발랄한 비주얼이 돋보이는 괴물이었죠. 사악한 어둠의 존재이자 언제나 굶주려있는 지옥의 사냥개 사마엘입니다. 일명 고독한 존재이자 어둠의 지배자 네레갈의 아들, 부활의 사냥개, 테스트의전조 파괴의 씨앗 등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영화 속의 사마엘은 극중의 메인빌런이었던 라스푸틴의 입냄새를 맡고 봉인에서 풀려난 뒤 러닝타임랜의 헬보이의 앞을 끈질기게 가로막으며 수차례의 맞짱신을 선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힘과 맷집을 자랑하는 빡센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며 날렵한 몸놀림으로 민첩성 만렙까지 찍어버린 최강의 사기캐로 등장 심지어는 혀를 길게 뻗어서 상대방의 몸에 알을 심어버리는 시커한 스킬까지 선보임으로써 헬보이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위험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에는 엄청난 번식력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보이그룹을 결성! 완벽한 군무로 헬보이를 물고 뜯으며 다굴의 정석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헬보이 1편의 최종 보스라고 할수 있었던 라스푸티는 물론이고 베에모스처럼 거대한 괴수조차도 한낱 미세먼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던 명실공히 헬보이 1편의 진정한 하드캐리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밖에도 헬보이의 동료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에이브라던가 화려한 무술실력으로 시원한 눈꽁을 선사해주었던 크레넨까지 뭔가 매력적인 캐릭터가 차고 넘치는 작품이었던 만큼 앞으로 꼭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면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간계의 슈퍼 인싸죠 일단 싸움만 났다하면 무조건 닭돌부터 하고 보는 불도저같은 괴물스 트롤입니다 거대한 몸짓과 무시무시한 완력 그리고 돌처럼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트롤은 JR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을 통해 지금의 이미지로 굳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오크들이 어느 정도의 지능과 사회적 체계를 갖춘 채 인간들과 대립하는 존재로 그려진다면 트롤의 경우는 보다 본능에 충실한 야수에 가까운 존재로서 햇빛을 받으면 몸이 돌로 변해버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 속에서 트롤은 지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특히 호비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뜻밖의 여정에 등장했던 마운틴 트롤은 말 그대로 트롤이 트롤을 하는 통안의 바보 개그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 역시 전투력 하나만큼은 잔목 중에 최강이었던지라 극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았던 오크군에 영입되어 전투병기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병사라기보다는 병기로 쓰인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벽을 부수기 위해 직접 충차가 된다던가 전장에다 투석기를 실어 나르는 운반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전투에서는 항상 최전방에 서서 화살바지로 희생되고 심지어는 온몸을 무기로 개조당한 끔찍한 모습까지 등장하는 등 여러모로 트롤팬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안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실공이 판타지 세계를 대표하는 여러 종족들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쭉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해 봅니다